그래 당신은 아름다웠고 그빛 속에 난 끌렸지 이제 내 곁에. 아직도 알 수가 없네 수많은 날들 지나고 이렇게 함께 하지만 항상 나를 사로잡았지. 그 모습에 나는 끌렸지 이제 내 곁에 함께하는데 나 아직도 원래 <놀레이던> 이온해 수많은 날들 지나고 이렇게 함께 하지만 언제나 나는 동작 항상 나를 사로잡았지 아직도 내 사랑 뜨거운가봐 아직도 내 사랑 뜨거운가봐